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도발적인데요 나이가 들면 성형수술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와 추를 따짐에 있어서 우리가 노화를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손녀와 할머니의 얼굴을 보시면 젊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기들 같은 애들의 경우에는 울어도 예쁩니다 그게 젊기 때문에 울어도 예쁜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 이후가 되면 웃어도 아 자꾸 썩소로 보이고 웃음이 이상하게 돼서 웃어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울어도 예쁜데 나이가 들면 웃어도 밉다 이게 바로 노화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젊을 때는 젊음 그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굳이 성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젊을 때또더 젊음을 만끽하기 위해서 더 예뻐지려고 하는 게 현대 기조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서는 저절로 미워지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병원에 60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1990년대에 비해 요즘엔 평균 수명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 건강관리를 또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신체 나이는 뭐 40대 50대고 또 정신연령 또 마음은 30대인데 얼굴은 60대 70대가 돼서 상당히 괴리감을 많이 느끼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오늘도 69세 되신 할머님이 오셨는데요. 건강상 뭐 혈압 당뇨 뭐 지병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또 결혼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녀이시죠. 어 물론 성형수술도 한 번도 안 하셨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아 아이 그냥 이대로 살까 했는데 친구가 여기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아 입술이 예쁘더라고요 하고 <웃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까 하다가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지금 69세신데 앞으로 몇년더 사실 것 같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에휴 하면서 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환갑 넘어시면 다들 이렇게 뭐 중풍, 뇌경색이죠. 아니, 그때는 뇌출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풍에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뭐 그래서 또 위암, 간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대부분이 다 돌아가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생기기도 전에 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주름 수술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지금 수명이 100세, 110세, 120세로 이렇게 나가는 지금 뭐 100세, 120세 하면은 뭐 굉장히 막먼 나라 얘기 같은데 지금 60세인 분들이 20년 뒤에는 80세가 되는데 지금보다 20년 뒤에는 더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더 수명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50대 중반인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55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또 55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110년을 산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젊어서 사는 날보다 늙어서 사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님이 69세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70세가 넘었으면 암도 잘 발생을 안 합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암이라는 것은 세포분열이 막 돼가지고 막 증식을 해가지고 전이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렸, 어린 세포들은 그러니까 20대나 30대에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암이 그냥 막 분열해 가지고 자라 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이가 돼 가지고 이 생존율이 굉장히 나빠서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뭐 60살 70살 때 이렇게 암이 발견되신 분들은 피부 세포 자체가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막 분열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70살에 만약에 75살 때 암이 발견됐다 그거는 거의 뭐 65살 때 60살 때부터 암이 생겼는데 그게 빨리빨리 자라지 못하고 서설서설 자라다 보니까 천천히 자라가지고 그렇게 발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살까지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뭐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병이 없었다 그러면 70살 넘어가면 암 같은 것도 별로 생기지도 않기, 않고 어, 또 생기더라도 굉장히 속도가 늦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고우신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요, 약 8년 전에 그때 당시 71세셨습니다. 그때 할머니 분이 오셨는데 딱 보니까 하 고우셔 가지고 이 처녀 때는 꽃사슴이었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또 여쭈니까 뉴질랜드로 자기 동생이 이민간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못생겼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어, 와서 봤는데 굉장히 얼굴이 달라지고 예뻐졌다는 말이에요. 어, 근데 성형수술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예뻐졌다. 그래서 계속 캐물으니까 저희 박현성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갔다가 2년 된 거라고 그렇게 하셔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오셨어요? 하니까 아, 나는 성형외과 올줄 몰랐지 <웃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기는 뭐 성형외과 가서 뭐 성형수술 받을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 축소 거상술하고 여기 이마에 지방 이식술하고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뒤 1년 뒤에 또 오셨어요. 아유, 이마 요쪽에 상안면부가 좀, 어 주름이 없어지니까 또 이쪽이 주름이 신경 쓰이네 하고 또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72세 정도 돼가지고, 어 안면거상술 하기에는 조금 건강상으로 무리가 있어서, 어, 이제 돌려보냈었는데, 78세가 되셔서 또한번 오셨습니다. 그때, 원장, 영감 보내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또어 상안검 성형술 원래 그 할머니분이 눈이 굉장히 예쁘셨는데 그래서 눈에 대해서 성형 수술할 생각도 안 했고 제가 이렇게 미리 권해 드렸는데 안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80이 다다르니까 이제 그때 또 상안검 성형술을 또 받으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70 후반 때 이제 상안검 성형 수술을 하게 되니까 뭐 이제 이마 거상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회복이 좀 느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년 이후에 상한검 성형술은 좀그 사나워지고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 좀 회복 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애들은 뭐 뼈가 부러져도 금방 이렇게 붙고 회복이 잘 되지만 뭐70 80대 가지고 뼈가 부러지면 뼈에서 진액이 잘안 나와서 잘 회복되지 도 않습니다 이거는 성형수술에도 마찬가지인데 째고 꼬매고 하면 살이 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런게 회복이 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70대 80대 이때 수술하는 것보다 뭐 40대 50대 60대 이럴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게 훨씬 회복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어, 이제, 상한검성형술이, 어, 노인에게서는 좀 이렇게 좀 인상이 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은 쌍꺼풀 수술하면서 눈에 이렇게 줄만 그어도 아주 예뻐지는데, 그러니까 50대가 넘었으면은 중년에서는 이게 쌍꺼풀 수술하면은 일명 아줌마 쌍꺼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예쁜 중년 미시녀 아니면 할머니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